전번에 열애장 요명침만은 바로 그것이죠. 원명 침면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죠. 세관법 출세관법이 다 아니라고. 그게 바로 열해장 본묘 원심은 영음경 정맥소 19권, 19권 4페지에 마음도 공지수화풍 또는 안위비설신이색성형기촉법 18개 안식개 의식개도 아니고 칩이 인연도 아니고 칩이 인연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고진멸도도 아니고 또눈바람일도 아니고 열애의 안욕 따라 산약 산보리도 아니고, 대열반도 아니고, 상라가 정도 아니어서, 새출세관이 다 아니라고 했죠. 그 말은 공열애장을 밝힌 거니까, 일체법을 떠났다는 말이죠. 그건 바로 짱차의 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맥속 구폐지에, 1 9관 구폐지에, 열애장 원명, 신묘는, 그래가지고, 치폐지에 나가지 마음이요, 공이요, 치수화풍이요, 안위피설신이요, 색생양비촉법이요, 내지 안식계에서 의식계도 되고, 또는 무명이, 무명과 무명다함도 되고, 도사가, 도사와 도사 노사 다 하는 것도 되고, 고진멸도도 되고, 육바람일도 되고, 열애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도 되고, 대열반도 되고, 창라가정도 된다고. 그래서 새 출세관법에 함께 직한다 했죠. 그건 불공열회장, 일체법에 직한 거. 그 다음에 이제 11페지 이 끝부분에 열회장 묘명 침어은 경력소 1 9관 1 1이지 정명서 책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다른 거다도와도 번역하고 정명서 책만 보세요 그래야 이지수가 통일이 어서 말하면 무슨 이지인지 알죠 이직이비하고 시직지직이라고 취직, 나오요 이직이비를 지금 뺐구만요 이직이비하고 취직비직이라 이건 그대로가 쌍차 아니요? 이것은 이제 쌍초고 그래서 공불공 열애장은 일체법을 떠나기도 하는 반면에 일체법에 식하기도 하죠. 그래서 짱차 상조를 다개한것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했죠. 결국에는 모든 걸다 초월한 것, 모든 걸 초월했지만은 또 모든 우주만법에 그대로 떠나지 않고 우주만법 그대로가 열래장인 것. 열래장은그 자체가 신성해서 모든 거다고는 상대가 끊어진 절대의 차원에서는 짱차 장차라고 하지요. 그리고 공불공 열애장은 두 가지를 합한 거니까. 공열해장하고불공열해장을 합한 것이 공불공 열애장이기 때문에 일체법을 떠나기도 하고 일체법을 체크하기도 하고 그 성능이 묘하죠. 그래서 짱차 상조를 다 하는 거. 이직입이란 말은 짱차고, 치직비직은 짱초다. 그 말이요. 치직이며 비직이다. 그 말이요. 여기서 말하는 비자는이이 자와도 같죠? 예? 그래서 이 치직이며 비직이다. 이건 이제 시비로 말한다면 치직이며 비직이다. 치직은 그대로죠? 그대로를 아 어, 지긋뜻이고, 아까 말한 저직장안 떠나고 그대로 비직이란 말은, 어, 떠났다는 말이죠. 요것하고 반대말이요. 치직이며 비직이다. 반대 말이지만은 밑에 건 똑같죠. 요거하고요 시하고 비만 다르지. 염정 세출세간 법이다 그대로 그러니까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나 연법이나 정법이나 다안 떠나고 그대로 직한 것이다. 치지기며치가 직한 거란 말이지. 또 비지기다만 비도 직한 거죠. 에? 그렇게 봐도 되, 되죠. 그래서 삼년의 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취직이며 기직 이라는 그런 내용 두 가지가, 다쌍조지요오늘은 정맥소 19권17 페이지 입니다. 17페이지 문화신임 번영문은 어... 아여 저래로 166페이지죠 네. 등엄경 사학 166페이지 불르나가또무 묻습니다 불르나가 이제 근본과 지말 본말을 추궁하면서 비교하면서 묻는 겁니다 그러나가 말씀하듯 제가 여래와 더불어 서가여래 부처님과 더불어 보각이 원명하여 보각이나 본각이나 같은 말이죠 보각자리가 불성자리가 그 말이죠 둥글고 밝아서 그러니까 바로 원각이죠 원각이 바로 보각이고 원명이란 말은 바로 원각이란 말하고 통하잖아요. 진묘정심의 참되고 묘하고 청정한 마음이 진묘정심도 내나 보각이오. 아까 열애장 요지여성이고 열애장 요명 침원짜리고 둘이 없고 둘이 없어서 원만하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또 같단 말이오. 자기 불우나 부르나, 부우나는 성불을 못한 중생 아니요. 중생과 부처가 또 가까너그마. 둘이 없어서 원만하거든. 도깨쳤다고해서 부처인 것은 아니에요. 성불하기 전에는 다 중생입니다. 미륵보살도 엄격히 따지면 지금 중생은 경기요. 이제 등각보살 넘어서야 부처지. 등각보살까지도 중생으로 봅니다. 성불라의 성보. 성부. 보살까지는. 그런데 저는 옛날에 무시망상을 만나 가지고 비로소 없는 최초 근본 문명이란 말과 같죠. 근본 문명 무시망상. 가장 그 비로소 없는 최초의 망상으로 발매면서 망상 중에는 근본 망상이죠. 근본 망상 그 자체가 무시이기 때문에 무시라고 하죠. 경화 시님 것이 저~ 저~ 영원사에서 어~ 가만히 저~ 첩첩산중에 에~ 이~ 숲속을 구부다 보니까 머리 없는 원숭이가 거꾸로 나무에 올라간다고 머리 없는 원숭이가 바로 무신망생 뭐~ 예 그전에 그글 한번 적었죠 예 간관 첩장 연날이 하니 우수호선이 포상지라 <웃음> 앞에 거란. 말만 다르지, 비슷해요. 무시 문명이라고 하나, 무시 방상이라고 하나. 머리 없는 호손이 원숭이거든. 원숭이를 불교에서 침은이라고 쓰죠. 침은. 의식을 말이라고 쓰죠. 말. 침은 이마. 손오공이요. 이게. 이것은 사오정이고. 제8계는 탐진치 삼독이고, 제8계 손오공 데리고 다녔죠. 삼장 법사는 열애장이고, 예? 삼장 법사 그분은 열애장이고, 그 다음에 손오공은 요 제8식 놈이고, 그 다음에 사오정 같은 놈은, 어, 제7식, 제6식이고, 제8계가 방통이지, 고 제8계는 그 탐진치 삼독, 삼도교 욕심만은 돼지 거기다, 제팔계는 돼지 후신이고, 손오공은 원숭이 후신이라고 그렇게 소설로 만들었죠. 서육계, 사오정은 용이고, 용마, 불신물의 조병문이 이 물건이 아니라고 하며, 그것도 벌써, 어, 일찍이 육손꾸락 또는 육발꾸락이요 맞지 않는 것을 병모라고 합니다 군더더기 군더더기다 그 말이죠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말 자체도 불교에서는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죠 불시심 불시물 이런 법문은 조사 선문에 많이 나오죠 이 마음도 아니고 이 물건도 아니라 아까 별의장에 나, 나, 나왔네요. 이이 이 일체법이나 공렬의장 말한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니고 공렬의장 도리에서는 이 마음도 아니라 이 물건도 아니라고 하지요. 그런 말이 벌써 그, 그 말도 틀렸다는 말이에요. 경허 시님 말씀은 이 물건이 아니라 하며 그것도 벌써 군더더기, 육손꾸락 또는 육발꾸락. 발구락이 다섯 개만 이시한데 여섯 개있으면 불필요한 것이고 손가락도 다섯 개 이시한데 여섯 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으로 육손 육, 육지가 여섯 손가락 발구락 육지 육지를 말한 거요. 어? 손꾸락, 팔꾸락 여섯 개씩 있는 거. 허다한 명상 부하이와 허다한 명상을 다시 무엇을 하겠느냐? 불성이니 무슨 보리니 열반이니 무슨 등각이니 뭐 본각이니 뭐 어, 신의 행기이니 뭐 오원법이니 십이천이니 세팔개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허다한 명상이죠. 허다한 명상이 불필요하다, 그 말. 간관첩장, 연나리야 하니, 첩첩산중, 싸일첩첩, 몇산짤, 몇장짤, 첩첩산은 연나리 속을 익히 보니, 연나리랑 하선 그 노을, 연기 또는 겨사리, 촛속이라요. 촛속에 보면은 연나라고 하지요. 그 속을 익히보니까그 속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무수 호손이 도상이라 머리 없는 원숭이란 놈이에요 원숭이 호, 원숭이 손, 손오공 그 손자 잉? 거꾸로 나뭇가지에 올라가더라 무시망상 그 놈이라 나는 애적에 무시망상을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윤회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승을 얻었을지라도 성승이라서 알아하는 과지용 소승사과 중에 성인의 그 법을 얻었다 해도 오히려 구경하지 못했거니와 소승 그 나한 정도는 구경이 아니잖아요. 구경 가기 못되죠. 상사각이 진짜. 그러나 세존께서는 모든 방상을 일체 원만이 없애사 홀로 천상천하 유가 독존이죠 독존해가지고 홀로 묘하고 참되고 항상 하신 부처님께서는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그야, 그야말로 상나가정 항상 상주불변하신 그러한 진리를 터득하셨으니 감히 당돌하게 감히 열액게 분노니 일체중생은 무슨 까닭으로 허망이 있어서, 망자는 망상이죠 허망한 망상이 있어 가지고 스스로 묘하고 밝은 그 본래의 불성짜리, 여러 장짜리를 왜 가리우고 이러한 윤희을봤습니까 빠질윤자 빠질익자, 윤희이 바로 윤입니다 생사계에 빠진 거, 생사고통업바다에 고해에 빠져서 생사의 고통을 받게 됩니까? 그 말. 그것까지 갔냐? 부르나가 물은 거죠. 부처님이 부르나에게 이르사되 내가 비록 의심을 제거했으나 위에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그 내용을 듣고 의심은 없지만 은 그러나 아직까지 남은 의혹이 있지나니 다 하지를 못했어요. 여혹이 좀 남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세간의 현전 여러 가지 일로서 지금 다시 너에게 묻겠단 말이에요. 내가 어찌 듣지를 못했던가. 그때 부처님 당시 때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이제 설법을 하십니다. 신라벌성의그 사위국의 그, 그 성안에 신라벌성의 수도지요. 서울같이. 신라벌성의 연야달다가 연야달다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용케 잘 나왔어요.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법문거리가 없을 겠다. 연야달다. 연야달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수라고 번역합니다. 이 사자는 신사, 사당에 빌었다는 거예요, 생남하기 전에. 신사에 가서 아들을 빌어고 낳은 것이 그모양이라 그 그때는 굉장히 좋아했겠지, 생남했다고. 그래서 사수, 사수라고 번역해요. 신사, 신사에서 점지해준 아들이라는 그런 뜻에서. 그런데 미쳐가지고 광인이 된 거예요. 연여 달다가 연여 달다가 문득 이른 새벽 아침에 거울로서 자기 얼굴을 비추다가 거울 가운데 머리에 윗목은 가히 볼수 있음을 사랑하고. 거울 속에 보니까 자기 얼굴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굉장히 좋은 얼굴이 거울 속에 있거든. 그런데 자기 머리에는 면목이 보이지 아니암을 적내고 꾸짖어서 자기 얼굴에는 눈과 귀가 안 보이잖아요. 에? 이렇게 만져보면 뭐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냥 봐서는 눈도 안 보이고 코도 잘안 보이고 귀도 잘안 보이죠. 거울 속에는 분명히 그 보이는데. 그래 가지고서 이매가 된다하여 도깨비가 된다하여 어떤 걸 도깨비라고. 했을까요? 거울 속에 보이는 것을 도깨비라고 했을까요? 자기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도깨비라고 했을까요? 자기를 도깨비로 여긴 거죠. 도깨비는 안 보이니까 자기 얼굴은 안 보이니까 도깨비라고 말요 그래 그러니까 미치도 참 되게 미쳤죠. 세상 사람이 그와 똑같아요. 이아달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상 강조하니 아무 까닭없이 미쳐가지고 도망치니 사방에 다니는 거 이제 미쳤다고 도깨비에 홀렸다고. 도깨비라고. 자기는 도깨비가 되어버리고 거울 속에 보이는 자기 얼굴이 정말 보기 좋고 그런데 그것은 어, 거울 속에 더럽고 말이니 자기 얼굴에는 없다고 하고. 이 사람이 뜻에 어떠하냐. 이 사람이 무슨 까닭으로 까닭 없이 미쳐서 도망을 치느냐? 브루나가 말을 하기를 이 사람은 마음이 미친 것이요 다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까닭은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미쳐가지고 그런 거지 뭐 도깨비가 붙은 것도 아니고 거울 속이 거울이 자기 얼굴을 완전히 총두리채뺏서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참 그놈이 잘 나왔어. 일부러 보살인가봐. 일부러 부처님한테 법문 하게끔 그런 연기자가 나왔던가봐. 거울에 비치는 것은 허망한 마음에 대한 것을 비유한 거지요. 그리고 분별심을 내는 것은 거울 속에 머리를 사, 사랑하는 것이나 갖고 또 허망한 여러 가지 경계와 허망한 일에 대해서 어, 집착을 하는 것은 마치 그 거울 속의 눈과 얼굴이 미목이 보기 좋은 것을 비유한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알기가 어려운 것은 자기 얼굴 자기 머리를 꾸짖는 것이나 같은 비유죠. 진리를 알기 어려운 것은 자기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고 꾸짖었잖아요. 썩내고.